해볼 거예요. 누워서 펠비클락부터 하실 거예요. 숨 쉬면서 위아래로 먼저 조금씩만 and down and up and down 한번더 부드럽게 and 옳지. 그 다음은 사이드 투 사이드 오른쪽 and 왼쪽 조금씩만 움직여도 돼요. and t and 셋 앤, 그렇죠. 그대로 서클 원하는 방향으로 두 번씩 천천히 돌리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둘, 반대로 둘, 앤, 흐, 엠 둘. 그렇죠. 자, 이번에는 데드버그 할 거예요. 오른 다리부터 들었다가 내리고 M 들었다가 내리고 두번더 M 둘, 앤, 넷. a 반대 다리, 왼 다리 들고, 몸통 골반 흔들리지 않게, t 그렇죠. And, t h r e 옳지. 자리 한 다리 밴드, 밴드 들어서, 퓨모악할 거예요. 오른 다리부터 네번 바닥 터치. 이때도 허리나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And, three, and 발끝이 바닥에 다 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반대. M. 옳지. 고관절 앞에가 움직이는 거예요. M. 2 m o r M. 3. M. 2. 4. 얼터네이 조금만 해볼게요. M. 2세트. M. 왼다리. M. 오른다리. M. 왼다리. 그렇죠. 자, 이번에는 다리 내려놓고. 그대로 심플 브릿지 꼬리뼈부터 하나하나씩 올라갈게요. 시선 멀리 보시고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는 거네번앤세번더두쭉 사선 멀리 무릎 앤 가슴부터 두목 앤3 귀엽게 멀리 턱 너무 누르지 않게 부드럽게 숨 쉬고요. 마지막 앤흐 d 앤쭉앤 내쉬면서 훅앤 그렇죠 자 무릎 밴드 밴드 들어서 무릎 뒤 허벅지 잡고 어시스트로럽 턱부터 부드럽 무릎 멀리 밀듯이 정면 보고 앤, 롤 다운 하면서 부드럽게 바닥에서 다리 떨어지세요. 옳지. 조금 더두쭉 일어나시고 정면 보고 앤, 가슴 부드럽게 롤 다운 두번더 할게요. 앤, 후 호흡이랑 같이 동작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앤, 롤 다운 부드럽 엔 yeah. 마지막 엔둘후 발끝 무겁게 바닥에 내려놓고요 엔 다운 엔 그렇지 자 이번에는 헌드레드 할 거예요 두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상체 스몰 컬업엔둘후 호흡 같이요 후후후후 들이마시고 엔후둘셋엔 들이마시고 엔후둘셋넷 다스 뜨뜨그렇죠흐흐흐흐흐쭉쭉쭉쭉쭉쭉흐흐흐흐흐쭉쭉쭉쭉쭉쭉흐흐흐흐흐쭉쭉쭉쭉쭉쭉 호흡은 너무 힘들면 두 번씩 내쉬고 두 번씩 들이마셔도 상관없어요. 다리도 피보고 두, 두, 시선 멀리 목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M 들도 앤드쭉쭉쭉쭉쭉쭉 하나 둘셋넷 다섯 둘셋넷 둘, 잘하셨어요 그대로 잠깐 쉴게요 목좀 풀어주시고 자, 옆으로 돌아서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쿼드라 패드. 네발 자세예요. 골반 밑에 무릎, 어깨 밑에 손바닥. 90도, 90도. 정수리 꼬리뼈 길게 빤빤하게 배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발등 내려놓으시고요. 정강이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렇죠. 자, 오른손부터 한번 들어서 판판하게. 몸통 흔들리지 않아요. 반대손. 앤, 슬쩍. a 쭉, 귀엽게 멀리, 높이 들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리 해볼게요. 오른 다리 뒤로, 쭉, 몸통 흔들리지 않게, 반듯하게. a 천천히 돌아서 반대 다리. a 뒤로. a 골반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반듯하게. a n 자, 그대로 얼터네 e r n 팔, 다리 같이. a 천천히 중심 잡고 반대 손도 반대다리 같이 앤 늘려서 그대로 일직선 그렇죠. 높이 들지 않아요. 골반 그대로 바닥 볼수 있게 내려와서 앤 둘. 옳지. 그 상태로 이제는 프롬프레스업 배대고 엎드리셔서 손바닥 바닥에 겨드랑이 옆에 두시고 이마 바닥에 붙여놓지 않아요. 살짝 떨어뜨려서 옳지. 팔꿈치 끌어내리면서 코끝 살짝 들어서 흉추 익스텐션. 거기까지만 갈비 아래까지만 들어주세요. 다리 길게 미시는 거 잊지 마세요.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다시. 엠. 둘. 세번 더. 손바닥. 그렇죠. 눌러서 팔꿈치 드래그. 귀엽게 멀리. 엥. 그대로. 나온 정수리 발끝 계속 앞뒤로 길어지게 N. 상체 흉추 익스텐션 하면서 다리 길게 뒤로 뻗으세요. 꼬리뼈 길어지세요. 뒤꿈치 쪽으로 엠 라스트 다시 들이마셨다가 엠들 호흡 내셔도 되고 들이마셔도 괜찮아요. 엠 그대로 다운. 자, 다트는 팔 차렷 하시고 손바닥이 하늘 봐도 되고 바닥 봐도 상관없어요. 손끝발끝 길게 해서 코끝부터 익스텐션 쭉 일어나세요. 그렇죠.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고요. 가슴만 살짝.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앤, 손끝발끝 뒤로 길게 하면서 익스텐션. 천천히 펄스 열번할 거예요. 손 하늘 위로. 엠 투. and three, and 호흡하면서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nine, and ten. 그렇죠. 그 상태로 손 내려놓고요. 뒤로 쭉 일어나셔서 애기 자세로 잠깐 휴식 취할게요. 한숨, 후. 그대로 앉아서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스파인 스트레치 세번 같이 해볼게요. 다리 플렉스 편안하게 하시고요. 앞으로 나란히 그 상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스파인 스트레치 유추는 최대한 안정화 시켜주시고요. 흉추로 플렉션 천천히 하나씩 하나 요추 위로 탑 쌓고 앤 내쉬고 후턱 부드럽게 하시고 정수리랑 손끝 발바닥 앞으로 길게 앤 척추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고 마지막 m 둘흐 길게 흉추 플렉션 등 뒤에 길게 커지세요. 옳지. 자, 앞바다리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 대시고 스탠딩 롤 다운으로 일어나실 거예요. 쫙. 그 상태로 11자 다리 너무 넓지 않아요. 10번 넓이만큼 하시고 그대로 고개 숙이시면서 천천히 척추 하나하나씩 말아 내려간다 생각하세요. 두 다리 뒤로 밀리지 않게 발바닥 꽉 눌러놓으시고 그대로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골반 위로 척추 하나하나씩 탑싸으세요 다시 M 머리 부드럽게 한 번만 더쭉 머리 무겁게 하시고, 귀엽게 멀리 하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발바닥 계속 눌러 놓으시고, 골반 위로 적추 하나하나씩 쌓아서 맨 마지막에는 머리통 잘 하셨어요.